오늘의 작품은 오버워치의 시그마입니다. 먼저 티폰블럭으로 판을 깔아줍니다. 다음은 철사를 이용해 시그마의 몸체가 되어줄 뼈대를 만듭니다. 또 다른 철사를 이용해 몸체를 공중으로 고정시킬 받침대를 만듭니다. 아까 뒷폰블록으로 만든 방과 받침대를 이어줍니다 연결한 뒤에도 고정이 잘 되었는지 확인을 꼭 해줍시다. 뼈대 작업이 끝나면 플레이로 근육을 표현합니다. 참고로 근육은 실제 사람 근육 모양대로 만들어야 퀄리티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근육작업이 끝나면 검은색 플레이로 빈틈없이 피부를 메꿔줍니다. 피부작업이 끝나면 손과 발을 만듭니다. 몸라인이 예쁘게 나왔네요. 이제 하반신 위로 바지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바지 위에 복부가옷을 입힙니다. 발에 붕대 감는 것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골반 양옆에 있는 금속파츠를 붙입니다. 금속파츠는 은색 에나멜 페인트로 칠합니다. 이제 상반신을 할 차례입니다. 안쪽팔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흉갑을 덮습니다. 등에 있는 기계장치만큼 높이를 추가하고 주변을 기계파츠로 덮습니다. 하는 김에 어깨에 있는 금속 박스로 같이 해 줍시다. 다음은 팔을 완성할 차례입니다. 편의상 방벽이 없는 오른팔부터 먼저 합니다. 오른팔이 다 끝나면 양손에 장비를 붙입니다. 양쪽 손이 끝나면 왼쪽 팔을 작업합니다. 아 방벽을 부착하는 걸 잊지 말아 주시고요. 왼쪽 팔이 끝나면 머리를 작업합니다. 얼굴을 붙인 후에는 시그마 얼굴에 맞게 조형을 합니다. 얼굴 조형이 끝나면 눈썹과 눈동자를 붙입니다. 머리 뒷면에 그라데이션이 입히기 위해 더스팅 작업을 한번 진행합니다. 이후에 추가적으로 더스팅이 필요한 부분도 같이 해줍니다. 머리와 등이 연결되는 전선을 만들고, 더팅된 부분을 바니쉬로 코팅합니다. 이후에 목 뒤에 있는 파츠를 완성합니다. 이제 머리에 있는 장치들을 작업합니다. 다음은 어깨갑옷을 작업할 차례입니다. 어깨갑옷은 틀만 우선 만들고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굳혀줍니다. 어깨갑옷이 굳는 동안 바닥작업을 진행합니다. 바닥은 검은색 클레이로 넓게 깔아 평평하게 만들어줍니다. 어깨고북이 말랐으면 나머지 부품들을 만들어 세부작업을 진행합니다 금속이 들어간 부분은 에나멜 페인트로 도색을 합니다 이제 어깨가옷이 완성되었으니 순간접착제로 알맞은 위치에 어깨가옷을 붙입니다. 이제 캐릭터 모델링은 완성이 되었네요. 다음은 동등 떠다니는 바위 효과를 내기 위해 얇은 철사로 기둥을 먼저 세웁니다. 기둥을 여러개 세운고난 뒤에 클레이로 바위를 만들어 올립니다. 참고로 바위는 크기별로 다양하게 만듭니다. 자연스럽겠죠? 바위 작업 후에 시그마 손에 철사 기둥을 박고 그 위로 작은 블랙홀을 만듭니다. 이제 마무리로 전체적인 더스팅을해 음영을 넣고 클리어 페인트를 부분마다 발라주면 완성입니다. 자 이제 작업도 끝났으니 시그마 박사님의 강연을 들어가 볼까요? 중력은 통제다. 저음악 또 들리잖아. 중력은 통제다. 나는 통제를 통제했다. 투니 <목소리> 패스럼 슬림폼 말. 박사님이 지금 상태가 안좋으신가봐요. 그래도 제 강연은 유익했길 바라며 다음 작품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